네 5월 1일 노동절 날에 잠시 친구랑 놀아로 게임하러 p c 방에 왔습니다 어, 아이번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선 레드를 먹고 바로 복갱을 가도록 할게요 일단 레드를 바로 강타로 먹게 되면은 선2레볼 찍습니다 2레볼 찍고 바로 보에서 1킬 혹은 스펠 빠지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대가 선 레드죠? 자, 저희는 보스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무조건 스펠을 뺄수 밖에 없겠죠? 좋아요 틀도 했네요, 그죠 아이고 제가 Q를 못 맞췄습니다 미스 였습니다 아쉽네요 그죠? 자, 저희 블루가 뺏스로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 상대 블루 쪽으로 가볼게요 미드가렌 자, 탑님에게 용핑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금 바위계가 바뀌었죠? 좀 늦게 나오기로 원래는 1분 50초에 나오는데 지금 바뀌었죠? 음, 지금 보스 스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스를 갈게요 자, 15초 뒤에 도착한다고 핑을 보낼게요 블루 아마 있을 겁니다. 어, 블루 빼겼네요. 자르바나한테 그죠? 자르바나에 블루 먹었네요. 연핑을찍고 오케이. 좋습니다. 제드가 오히려 버프 두개 먹어서 좀 많이. 유리하죠. 자, 이제 보촉에서는 저희가 거의 웬만한 키를 많이 냈으니까 탑을 풀어줍시다. 탑은 뭐 거의 풀 필요 없이 압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 룸 같은 경우도 아,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 콩콩이를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같이 수호자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판은 왜 수호자를 들었냐면은 상대가 폭딜이 많습니다 일단 아칼리 그리고 자르반 자르반이 굉장히 딜이 좋죠 그래서 그 폭딜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호자를 들었고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 조금 씩 편차가 있습니다 어? 저희 블루로 안드셨네요 그죠 자, 자르반이 근처에 왔죠 가렌이 먼저 올라오네요 일단은 바위계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겠죠 음, 끈는 줘야 됩니다 일단 저희 탑이 지금 밀리고 있고 합류도 상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랑 가볍게 해주고요. 아칼리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틈을 타서 한번 탑갱을 가보도록 할까요? 어? 정정하겠습니다. 탑갱이 아닌 복갱을 가도록 하죠. 탑은 지금 라인이 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크게 뭐 위험할 일도 없고요. 천천히 갱갈 데가 없으면 레벨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미드는 2대2 싸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갱을 가는 것보다는 역갱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갱을 봐주고요. 우선 드가 가렌을 따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워낙 튼튼한 챔프라서 가렌이. 일단 위쪽이 좀 위험할 것 같죠? 아까 자르반이 위쪽에 있었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탑 쪽으로 올라가주죠 오 여긴 손싸움인데 과연 누가 길까요? 손싸움인데요? 아이고 저희 팀이 졌네요 자 테일이 있으시니까 바로 저기 내려가죠 이쪽에 핑크 와다 있기 때문에 자, 3대 레드 먹으러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저희 거부터 챙겨 먹죠. 현재 숙고은 4대3. 어, 팽탱합니다자라반이 아래쪽에 왔죠. 그래서 위험핑을 한번 찍고요. 자라반이 내려갈 수 있죠. 음, 지금 한번 귀환을 하죠.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르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의 레드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상대의 레드 쪽으로 가죠. 음, 이렇게 하면 핑크와 다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죠. 자, 빠르게 먹고 빠질게요. 자르반이 있지 마을겁니다 일단 탑 쪽으로 가주죠 이거 다이브 가능합니다 이거 어, 자르반 여기 있죠 일단 라인만 밀면은 제가 다이브 가능합니다 근데 가렌이 왔죠 빼야겠죠 천천히 뺄게요 고마워요 이거 먹는 게 이건 저희 팀 제일 먹으면 안되는건데 절 먹었죠 한 캔치가 패치가 됐습니다 먹게되면 이쪽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전 같은 경우는 안 먹었으면 제가 아 살았을텐데 또 저희 팀원께서 또절 살리시려고 드셨습니다 현재 스코어 5대5 아직까지는 뭐 팽팽합니다 팽팽하고 자 자라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임핑 한번 찍을게요. 자 자라반이 올 텐데요. 자라반이 있다고 핑을 한번 찍을게요. 자 여기도 핑크와드. 그리고 여기도 핑크와드죠. 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스를 한번 가 줄게요. 뭐야? 자르반도 아마 보스로 올 텐데요.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네, 아쉽죠. 이거는. 자르반이 이쯤에 있으니까 한번 가 볼까요? 다이브 하자고 그러죠. 다이브. 좋습니다. 와드를 하고요. 가렌이 내려오고 있죠? 연필 한번 찍을게요 음, 다시 올라갔네요 일단 제드린 덕분에 어, 자르반이 많이 못 컸죠 지금 가렌이 없습니다 템킨치는 오래 써오면 안 돼요 지금 가렌이 올라갔거든요 템킨치가 어, 뭐 굉장히 강력하죠 아칼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갔습니다 지금 초반인데 어, 자르반이 다른 라인을 못 터뜨린 거는 일단 제드님이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이 상태로 어, 큰 이변이 없다면은 아이번의 팀이 이길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번이 초반이 약한데 난타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이번의 팀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자, 자르반의 위쪽이죠 저희는 이제 아래쪽에서 용을 먹었습니다. 대각선의 법칙,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각선 위쪽에 터졌으면 아래쪽에서 그 손실을 메꿔줘야 됩니다. 자, 가렌이 안 보이죠? 자, 봉쪽으로 가죠. 팀문들에게도움표을 청하죠 몰라, 몰라. 음, 가래님은 모르시죠 현재 스코어 9대6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번의 단점은 드래곤이랑이게 대형 몬스터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저희 원딜님이 굉장히 많이 무리하셨죠 지금 이렇게 되면 서포님과 모든게 이제 직간 동선이 다 꼬이게 되는거죠 자 여기까지만 패시브를 걸고 저는 보세 경험치는 먹으러 갈 겁니다. 일단 이런 거는 풀 경험치죠. 물론, 아이버니 이좀 딜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두 칸, 포탑 두칸 정도 까질 것 같습니다. 음, 다행히 한칸 정도 까졌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만 하고요. 일단 자르반이 아마 레드 쪽에 갔을 것 같아요. 좀 레드 조금 전에 막쟨 됐고요. 어... 지금 탑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보스를 한번 다시 찔러보죠. 자르반이 보쪽에 있죠? 아, 저희 보스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좋아요. 음, 그럼 나미도 전멸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파레토의 법칙으로 어, 보스를 더 압박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의 결과는 어, 선택 때 집중된 20%의 결과물에 나온단 말이 있이 정도만 맞아 주고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 팀웍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칼리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뭐 있었죠? 음, 가렌님이었군요 여기 아까 핑크와드 있었나요? 위험패만 찍죠 이 바위까지만 먹고 저희도 집을 가서 구원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먹고 싶지만 일단 저희 팀원들이 지금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가는 거랑 굉장히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고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11-7이죠 구원을 구매하고 일단 상대가 AP가 적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오케이 좋아요 보스 터졌기 때문에 지금 탑은 좀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탑번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트를 먼저 아, 아무리 저희도 보스를 먼저 캘것 같죠? 탑님 지좀만 참으세요 구원 갑니다 구원 갑니다 아래쪽 아래쪽 탑님 지금 누가 전멸을 썼는데요 아, 너무 아깝죠 지금 많이 왔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드 타워랑 지금 탑타워를 미드 타워랑 보 타워를 는이 교환을 했죠. 좋습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네요 전령 한번 갈까요? 전령을 불러내죠. 와드가 있네요. 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탐켄트님은 현재 듀어를 하고 있습니다. Q가 없습니다. 자, 앞뒤로 때리면 되죠. 아 이거 전력못모을 수도 있겠는데 강타가 없어서 탈퀴스면 살리죠 아, 개들이 빌려야 되는데 음 좋습니다 전타 음, 있어요 괜히 빼미 탈까요? 아이고 가렌이 굉장히 들이잘 나오네요, 그죠? 저희 현재 일단 3대5로 했는데 뭐이 정도 성과 는 나쁘지 않는 성과죠. 다행 지금 아이번이 자르바보다는 1레벨 앞서고 있고 저희는 미드, 양팀 다 미드가 잘 컸네요. 저희는 또원딜 저희는 아래쪽 라인이 잘 컸습니다. 아래쪽 라인이. 아이번을 하게 되면은 보큰 라인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잘큰 라인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런 것좀 많이 무리하신 거죠. 오 더블킬 아우 아쉽네요. 음. 여기가 티어가 낮아서 저희 팀원들이 좀 많이 우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 아. 아, 이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이미 지금 용을 먹고 있네요, 선대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단용 주고 타워를 깨야 되겠죠 어 아칼리가 너무 센데요 자, 저희는 전령을탑 쪽에 탑 혹은 보지다가 푸는게 좋습니다 미드는 상대가 막으로 오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령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풀어주는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오아칼리님 굉장히 딜이 좋으시죠? 고마워요 오 아칼리가 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령을 풀겁니다 이제 우선 보스는 아래쪽에 있죠 저 오게되면은 자르반이랑 가렘만 오겠죠? 제이지로 망을 볼게요 상대가 많이 오게 되면은 빠지도록 할게요. 자, 가렌이 잘 컸기 때문에 좀 빠지죠. 그리고 위쪽에 지금 세 명이죠. 원딜, 미드 그리고 정글까지 게임이 좀 많이 루즈해졌네요, 그죠? 시야를 먹는 건 필수입니다 소포과 함께 시야를 먹어주고요 저희 위즈가 굉장히 잘 컸습니다 지금 좋아요 계속 미들 압박하죠 와, 와. 선대 원딜도 잘 컸나 봅니다. 리드 타워 깰수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뺄까요? 상대의 원딜이 저쯤에 있었죠 아마 지금쯤 귀환을 했겠죠 우선 저희는 원딜이잘뽑기 때문에 이제 이번 판에는 이즈만잘 보호하게 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게임을 이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할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패시브를 걸고 교환해서 향로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버는 아무래도 정글계서 석포시기 때문에 석포템을 가주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뭐 딜도 가기도 하고 탱을 가긴 한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석포템을 가지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지금 제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타를 하면 안됩니다 현재 4대 5고 자 풀풀이 흩어져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즈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자라반이 언제 공을쓸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한즈만 음. 사주면 되죠 아이고 이즈님은 살났는데 이즈님이 너무 뒤로 빠지셨죠 네, 이번 한타는 이겼습니다, 다행히. 빈드님, 음, 과, 아이고, 아칼리가 여기 있었죠? 어, 아이고, 우리 팀 따로따로 서우시면안 되는데. 저희 팀이 뭉쳐차 됐죠? 아칼리가 잘 컸기 때문에. 아이고, 아칼리 설마. 코드라킬 하나요, 아칼리가? 아칼리 코드라킬이죠? 팀원들이 같이 써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써셔서 아쉬운 결과가 났습니다. 자 레드 지금 레드 불용은뭐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팀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더 빨리 태어나죠. 그리고 아칼리가 현재 10킬을 했습니다. 체리안 원딜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죠. 도시로 일단은 시야를 확보합니다 본딜이 아래쪽 라인이니까 저는 위쪽으로 일단은 라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참 후반이 되면 될수록 아쉽게 못잡겠죠 이거는 너무 빠르죠 아칼리 이속이 왜이렇게 빠른가요? 지금 자라반 아래쪽에 있을때 저희 발언을 가죠 자라반 없죠 자 큐를 날립니다 자 큐를 날릴게요 큐를 는데 지금 데이트는 안오시죠 방타 720이죠 추격하죠. 추격하죠 아칼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인질이 들이 아직까지 챔프에 대한 수익 아, 도가좀 낮기 때문에 한데 레드를 먹고 싶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아, 모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른 버퍼가 있죠? 바른 버퍼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먼저 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환하게 되면 성배를 뽑을 수 있습니다. R번에 있어서 성배가 사실 제 1코어입니다. 1코어 슐드랑을 밀려주죠 그리고 지금 아칼리가 잘 컸기 때문에 제 원딜을 지키도록 하죠. AP 딜 자, 솔라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딜이 아, 조금 이즈한테 솔려있습니다. 지금 이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지를 자 바른 버프 살리고요. 지금 바른 버프가 지금 거의 없죠. 벌써 7시입니다. 바른 버프. 가 너무 세네요 그쵸? 이즈가 딜을 했었으면 잡았을텐데 이즈가 도망가기 바쁘네요 승리는 아, 데가 좀 부족하셔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번에는 바론 먹고 딱히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칼리님이 지금 탑을 밀고 있죠. 일단 탑 쪽으로 갑시다. 일단 안 보이는 부치 쪽에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아칼리가잘 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후반일수록 양팀 다 실수하는 쪽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웨이브 하나만 더 밀고. 미드 쪽으로 가죠. 이러면 이제 저희가 탑 웨이브가 생기거든요. 그냥 뭐 바다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지금 집 가면 안 되죠. 민드님 딜을 안 할까요? <웃음> 이즈님, 그쵸? 이즈님 딜 안하시죠? 이즈님이 딜하셔야 되는데 이즈님이 딜을 할줄 모르시는 분이죠? 키만 합시다. 여기가 원딜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흉타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칼리가 없죠. 아직까지는 뭐큰뭐 뭐 없습니다. 양팀다 실수한 쪽이 지는 거라서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좋아요. 좋아요. 잡았죠? 좋습니다. 계속 가면 돼요. 이제는 저희가 보호하면 됩니다. 구원도 있고요. 이즈님이 어, 많이 아쉽네요. 그죠? 제가 얼건을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쵸? 어, 원티드 또 죽었죠? 제드님 지금 아무것도 안하나요? 제드? 미치가 너무 못하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즈가 잘 컸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즈가 스킬 한 번에 한타 두 번이면 아칼리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두이가일 바쁘죠 가기 아이고. 아이아이변이생겼이요아이요여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대치만. 이 하지말고 대치만 합시다 대치 일단 저희가 딜러가 미드랑 원딜인데 이두 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 하셔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다행히 상대팀도 지금 뭐 푸쉬를 하진 않았군요. 자, 여기 위험하죠. 보이지 않죠. 일단 라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바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억제기가 나가게 됩니다. 라인을 걸려면 진짜 시야를 먹어줘야 됩니다. 아, 일단 가죠. 좋아요. 아, 이제 싸우면 되죠. 아니, 이제는. 뭐 있었죠? 좋아요 일단 저희가 바로는 일단 세개를 뺐죠 다행히 딱 온김에 보을 갑시다 계속 자칼리도 주었고 지금 자르반이랑 아 지금 유해 한명 있죠 누가 명은 집을 가야 되죠 그래 끊겼네요 저희 계속 푸쉬를 합시다 복제기까지만 다 빠지죠 다 빠지면 됩니다 또 빠지죠 빠지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아칼리가 현재 안 보이죠? 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칼리가 왔는데요. 아칼린트안 잡히면 살것 같습니다. 아이고 먹어주세요. 어어 다행이네요. 탐켄치가 오신 줄 알았는데 탐켄치가 아니라. 노틸러스였군요 자. 갑시다 좋아요 유즈님 뭐하시죠? 유즈 공이 없었군요 자, 유즈를 푸쉬합시다 오, 아깝네요 리님이왜전글을 돌로 가시는 거죠? 이지가 또 집을 가죠. 집가는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지가. 우선 은탑 라인 관리하죠. 써면안안됩다지 지금 일단 제가 귀환해만타임이밍임이기때문에다 싸우시면 안됩니다 아, 어게임이지게임이지금 거의 40불 향에 흘러가고 있죠 지금 가렌 1대스 밖에 안했네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싸지만 안되죠 오케이. 상대팀이 아마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사는 무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겼네요 베이지를 소환해보죠. 좋아요. 네, 이겼습니다. 탐켄치랑 아이번의 투였습니다 아, 그래, 잘